이여맨로블록스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입양아수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이 녀석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녀석아 어? 입양아수일보 된다는 소리네요 사기를 쳐! 쳐! 어쨌든 담임경관 예 저두새 어, 예. 집어넣자고 끌고 와 빨리 따라와 머리채 울컴 아 머리는 안 돼! 들어가 들어가 어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도소에서 100년 1년 동안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될것이야 들어가. 싫어 싫어 싫어. 싫어도 들어가. 들어와. 머리 쨍쿵. 퍽. 뻥. 자, 이제 어? 죄수들이 못 나오게끔 내가 좀 지켜보도록 하지. 음. 하, 아, 이 감옥은 정말 튼튼해서 아무도 나올 수 없다고 유명한 곳이지. 여기 음, 음. 여기 화장실 어떻게 가요? 아 화장실은 저쪽으로 가시면 아니 이 자식이? 에어? 어? 잠깐 이 녀석 이 튼튼한 감옥에서 어떻게 나온 거지? 여기 뚫려있던데야? 어. 어? 이 녀석 아주 좀 싸야지. 아주 똑똑한 녀석인데 안 되겠다. 내가 좀 메꿔야겠어. 이 녀석 똑똑한데 이렇게 다고막건 올게 내가 이렇게 하면 못 나오겠지? 됐다 됐다. 이런 못 나올 거야. 아유 화정 씨다 갔다 왔다. 이 녀석 아주 네. 똑똑하구나. 아, 들어가. 네. 들어가. 네. 들어가. 이제는 다시는 못 나올 거야. 그,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두려워해도 소용 없어. <웃음> 자 아주 아주 악질인 녀석이군. 뭐? 응? 아 근데 밥은 언제 나오는데요?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어? 분명히 내가 열쇠로 꽁꽁 닫아놓은 문인데. 그 열쇠 여기 안에 있던데요? 아 열쇠가 이 안에 있었어? 네. 아 어, 허술하네. 에이... 에이... 왜 그러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경찰서를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에이... 이렇게 허술해서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잡아내지 못한다고요. 안되겠어 그러면은 조금 더 튼튼한 교도소 그냥 교도소를 만들어야겠군 이녀석 따라와 네가 평생 날아가 못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에서 체포해줄테니까 자 꽁꽁묶음 가자 따라와 따라와 음, 따라와 오! 이 녀석 너한테 최고의 감옥을 선사해주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제대로 가져주지. 타로군 꿈도 못 꿔. 자, 어디보자. 일단 교도들를 짓기 위해서는 현질을 해야 되는데. 응? 음? 간단하게 1500로목스만. 간단한가? 간단하지. 자, 좋아, 좋아. 일단은 음, 교도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거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 이게 나온다네. 어,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쌓이고 저 안에 들어가면 아, 돈이 그렇겠다, 돼서 야. 이쪽에 아, 쌓인다네. 그래 죄수 일로 와봐. 죄수 응. 이래 여기서 예. 어, 버튼 누르고 있어. 버튼 누르고 있어. 그러면은 돈이 벌릴 거야. 아이고 많이 주어지네 응.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돈이 더 벌립니다. 이제 네가 돈을 번 걸로 그 도둑을 지을 거란다. 자 보여? 문 보이나? 오 이분은 레이저 분이라서.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타킹이야 되는데. 아니 일을 하지 아니. 않으면 총을 맞을 텐데. 아니 버튼을 눌러. 아야. 봐봐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타로 가면. 자 타로 외벽을 만드는 건데요. 와이이 이 감옥은 뭔가 더 대단한데? 오오 경비원 있어 경비원. 와 이제 타락 아무도 못한다. 리아야 너 어. 큰일 났다 자오 여기는 오 음. 그거네 여기네 당경사 아, 아. 여기만, 여기 여기가, 그거구만 여기. 음. 그 면회실 어, 어, 어. 자기야 도대체 왜 그랬어 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강아지 밥을 빼먹으면 어떡해 오. 난 그게 강아지 밥인 줄 몰랐어 아 진짜 니가 개야 개냐고 네가 아침에 터다 놓은 시리얼인 줄 알았다고. <웃음> 이런 곳이구만. <웃음> 응. 음, 좋다 좋다.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거 눌러놓으면서 할게요. 아 좋아요. 어제 돈이 많아서 안 해도 될거 같아요. 어? 그래도 좀 부족할지도 모르셨나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어, 아이고 재수 있구만. 들어와. 왔 빨리 문닫자 저기. 저기 어, 문 닫자. 문 닫자. 문 닫자. 문 닫자. 아, 거기 말고 에이.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여기. 자 오우. 죄수, 죄수 네. 면회 하고 싶은 사람 있나? 들어가 저요, 저 들어가 들어가 엄마랑요 그래 들어가서 우리 경찰관들 세워 놓을 테니까 네 들어가서 그 면회 하시는 분들 불러서 앞에서 얘기하면 된다네 이렇게 네 아빠 안녕 내 아들 도대체 왜 아빠. 그랬어? 아빠 배신놈을 응? 가지고 싶어서 그랬어 <웃음> 패스. <웃음> 무슨 배신데 그래? 어이. 우리... 내온 고슴도치를 준다는 거 있지? 그래서 그냥 거래하자길래 훔쳐왔지 아 그래... 아이고... 이양아서 때문에 감옥도 가고 내 평생 감옥에 써버려 네? 맞아! 어이 경찰복도 입을 수 있고 총도 꺼낼 수 있어 오오! 어. 어이 죄수! 네. 총 맞고 싶지 않다면 따라오게 자이 죄수 보이지? 이 죄수는 타로 카칼가 걸렸어 그래도 혼쭐이 났다네 자볼라볼까 여기는 오또 경찰들이 쓰는 무기들인가봐요. 음 우와 우와 방탄복인데요, 이거. 이런 거를 도둑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오 <웃음> <웃음> 그런가? 이거 뭐지? 우와. 자 여기도 한번 다 봐요, 볼게요. 뭔지 몰라도. 오, 또돈 버는 것 같은데? 어, 감옥이다! 드디어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 또, 또 다른 범죄자들이 있네요. 자, 문 열어볼까? 문 열어보자. 여기서 꼼짝 마. 어? 오, 요, 요. 오. 죄수가 죄수를 쏘나? 자. 자. 오. 자네는 여기서 이제 100년, 징역 100년이야. 알겠어? 아 어, 나주세요 제발 제가 잘못한거 같아요 헤헤헤 <웃음> 이녀석 4층도 지워봐야겠구만 뭐야 4층은 뭐지? 아니 아, 밑에 어? 층에서 엄청 시끄럽게 굴네 오개 틀린건 바주카포 와뭐냐고 어? 이거 오어 와! 어? 어? 와! 어? 와! 와! 오 이거 개틀링건 뭐 경찰... 봤어? 엄청 멋있어. 이거 경찰 맞아요, 이거? 우와. <웃음> 이놈 무기상인 아닌가? 아니 개틀링건한 어? 번만 쏴봐. 진짜 멋있다니까. 어, 반동 있어. 알았어 한번 쏴볼게. 여기는 뭘까? 어, 여기는 아주 그냥 어 악질 범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보다. 자, 응. 자자네 나오게. 자네 딱 어디 있는 곳이군요. 나와 나와. 글쓴니다 저는 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요. 이분 닫고가 어? 죄송합니다 <웃음> 따라와, 어디서 예. 자, 들어와, 들어오게 나 여긴 뭐하는 곳이지? 자네를 위한 공간이라네 내가 우와 안녕하세요, 만, 아저씨 만들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겠어 응? 됐다 여기도 만들어주고 사이렌 만들어주고, 와 우와 오오오 오. 오. 세탁소 내 여기는 오. 어 제도들이 씻는 오. 곳오 제도들이 씻는 곳이군요 몰랐는데 어 이게 탈의실이네 오 오, 리아야 따라와 자 여기가 무슨 공간일 것 같니 아니 무서운 공간이란다 여기는 자와오저거혔어요저거혔어요 <웃음> 여기가 바로 <웃음> 독방이야 독방 오오 어, 어, 어, 오? 오야야 어, 어, 어, 야, 어, 뭐야? 어? 어 야, 뭐야? 복면 쓴네가나 죽여 저기 안에 진짜 무서운 범죄자들이 있나봐 어오 깜짝 놀람 어 레벨 5어 레벨 5 레벨 5래 뭔 자자이 될것 같은데 오 뭐야, 뭐야. 이, 아니, 아니, 될것 아, 야, 이. 다 듣게, 다 듣게, 다 듣게. 어? 됐다. 와, 이 안에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갇힌 독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섭네, 무서워. 자, 올라가볼까? 바주카포 들고 가자. 혹시 몰라. 자, 올라가보면은. 야, 여긴 뭐야? 비싸, 비싸. 어? 대포? 어? 이거 뭐야? 대포 우와? 우와 이거 봐봐! 우와 대포야 대포! 아주 여기 들어오면 작살이 안 나는 거지 벽도 쌓았고요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밑에쯤 가서 가져오자돈돈 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구독 자... 어? 30달러가 이게 아닌가? 좀더더 더 필요한 건가? 어? 어? 진짜 비싸네? 어. 아. 살짝 부족한데. 못 사네? 너무 비싸다. 아, 이것 또.. 또 질러야겠는데요, 이거. 아니, 질러도 못살것 같은데. 아, 그런가? 으. 아, 사보자 한번. 사보고? 뭐? 자, 사볼게요? 오! 어, 뭐야? 동상 동상이었어? 오. 동상이 이렇게 비싼 거야? 동상이 있네. 그리고 <웃음> 어? 와, 어, 근데 이 동상, 어누이 동상 누구 닮았어요? 어. 유명한 사람? 어, 그 군인에 나오는? <웃음> 어, 그 군인 아저씨 닮았어요. 어, 디근 대위? 어. 그렇죠. 멋있네. 아 이거 뭐야? 하나만 사볼까? 이거 150 달러 이거 뭘까? 너무 비싸니까 전부 사지 말고 그래요. 음.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사보겠습니다. 멋인 건 궁금하네. 이거 궁금한데요. 멋진 건오 뭐? 무기네. 어. 우와, 보여? 오? 어? 사봐, 써봐써봐 우와, 연사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대단한데? 우와! 우와. 와 우리 진짜 멋진 경찰서 지었다 자 모두 내려오도록 해봐네자 여기 쓰레기통에 리아는 들어가, 들어가도록 해 <웃음> 아주 귀엽구만 이 바깥에도 살짝 꾸며놔야지 좀 멋있을 것 같아 아 야외도 있구나 음. 오 후문도 있네 여기 오 맞네 뭐가 부분도 이렇게 지워놓고 오! 어 문에 잠겨있다 완전 멋있는데? <목소리> 재채기! 하아마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 어 재채기가 어. 어 재채기 진짜 시원하게 하시네 어. 와 뒤에 농구 골대도 있어 어 진짜다 농구도 할수 있나봐 농구도 할수 있나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부부로 지는 컨텐츠 이도 맞추도록 할게요 그러면 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